자 이제 이제 수리법칙하고 우리가 타로 카드로서 무엇을 상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자 풀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카드 이 기술은 다음에 배우고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상담 카운셀러가 상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갖고, 내 연애운이 어떠서, 이렇게, 뭐, 내돈 벌겠어? 내, 내 재물이 있어? 어떻게 답할까요? 그 사람인데 재물이 있다고 답할까요? 없다고 답할까요? 선님 네, 그럼 재물이 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맞춰봐라. 그러면, 재물을 취급하는 그 카드가 있어요. 전부 경석이. 그거 빼가지고. 재물이 오.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점이니까 하지 마라 했잖아. 음. 그러면 나는 재물을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것을 푸는 거야 아그다 있지 그막그런거 없는게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의 기본 요건은 상담의 기본 요건은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론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경찰서에서 가면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지? 육하원칙이래. 육하원칙. O W H다. 그죠 O W H. 자, 이거 뭐까 어디서 뭐가 왜 언제? 누가? <웃음> 누가? 어? 누가? 어. 언제?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네. 자 이거잖아. 자 어떤 법 이래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필요한데가 논리에 논리를 만들어 놨다 하면 논리에 맞게끔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선면 내 재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맞춰보자. 맞춰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이거는 여기 상대한 온 사람이 언제 봐라 이게 언제가 들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지금 돈이 있느냐, 다음에 돈을 벌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너점치 점이니까 맞추지 말아야 돼, 그제. 그러면 언제?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돈을 벌 것인가, 그지? 그럼 어디서 가서 벌 것이냐 이거다. 장사를 해갖고 한국에서 벌 것인가, 부로 가서 벌 것인가, 부산에 가서 벌 것인가, 그지? 그럼 공장 가서 벌 것인가, 장사를 해서 벌 것인가, 어디서? 그러면 무엇을 해 갖고 어떤 용품을 어떻게 판매고 어떻게 제조하고 어떤 것일을 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 어떻게 돈벌 것이냐 부동산 투기해 갖고 벌 것이냐 노력해 갖고 벌 것이냐 그치? 그러면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에요 여기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점칠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 어떻게 억심을 가질 필요성 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각자 자기 생각을 하나 해보자 나는 나는 언제 지금부터 어디서 내 부산에서 어느 무엇으로 타로 카드로서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내가 어쩌면 돈을 벌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에는 이건 방법이 있잖아. 그죠? 나는 많은 사람인데 가리키면 돈 많이 벌 것이고 몇명안 가리치면 작게 벌 것이다. 답은 뻔하잖아. 다 있다. 그지?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 여기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5w1h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명제라는 것이 있다. 논리적으로 푸는 것을 우리는 과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상으로서는 명제다, 명제. 그렇게 명제니까 나는 질문을 어떤 명제를 하고 있을까? 내 재물이, 재물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으면 재물이 있습니까? 한 해볼까? 이렇게 카드 돌릴 거야? 어떻게 돌렸어요? 아, 무조건 재물이 있습니까? 하면 카드 뽑아봐. 이래가지고 대충 나오면 니 재물 없어? 이렇게 답할 거야? 그렇게 지금 전부 다 허구라는 거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자이 사람이 딱 왔으면 카드를 어떤 카드를 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카드라는 의미가 어떤 카드를 뽑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상담이라고 하겠나? 행동 심리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맞겠나? 아니면 다른 것을 점검해야 맞겠나? 연예심리 그카드를 뽑으면 사번 직장으로 적혀있잖아아그 카드 말이자 <웃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카드를 추출하는데 그 명제가 불명할 때는 이 답이 없는 거야 불명한 그 설명만 하면 뭐하나 아무것도 없대 그죠 이것을 안 하려 하는 거야 이것을 안 배우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답이 없는 거야. 무조건 점치는 거야. 막, 귀신빨이 있으면, 막, 임소리, 저 소리 다 해보고. 그래서 타로 집에 가면 점점 점재이더라, 이거. 무당들이 팔 뭐, 70불이라, 타로 카드 점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건 항문이라는 거다. 그럼 카드하고 상관이 없이, 카드는 장난이고, 장난식에 불고, 자기가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서 펴면 타로 카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거는 신수가 좋은지 나쁜지 그 부분 먼저 봐야 되는가? 신수? 예. 신수가 뭔데? 아, 신수는 신체에 어떤 그게 오도 보는 그 일년 그 운세. 일 운세? 아 운세는 가져갖고 보는 거고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명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갖고 다 연애운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 명쾌 카드는 명쾌해야 돼. 명제를 그러면 연예이 나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여기는 어떤 명제가 제일 중요하겠나? 연예이 있습니까? 이러면 지금 상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양면으로 했잖아. 자, 두 번째는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이것을 놓고 푸는 거야. 이것을 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구별하는데 너는 있다 없다 아니고 지 심리를 읽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완전히 양금의 원칙에 의해서 다르다 했잖아. 그러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애운을 묻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부러도하게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은 이쯤에서 내 연애운이 없어요. 연애운 있다하면 나는 그 응? 없다 하고 또 카드 뽑을 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게 답이 없잖아. 이 사람은 연애 연이 있는데 카드 뽑으면 뭐 해? 그거는 연애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이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연애운이 어떻다는 거고 없을 때는 앞으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연애운이 어떻냐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는 완전히 돈과서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제를 이것을 우리는 변경이다 모디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 이 있는 사람과의 나의 연애운이 어떨까 이것을 푸는거 없을때는 어떻게 해? 앞으로 여인이 나타날 연애운이 어떨까 이것을 우리는 푸는거에요 그러면 이 카드 뽑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카드를 뽑기 그 앉아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카드 쭉내 나는 고 뽑으면 안돼이 사람이 마음을 정리를 시켜야 돼이 두뇌를 그래야 이 두뇌가 정리되는 순간에는 행동심리로 오는 것이 고 습성심리가 나와 자기가 그 사람에 관련돼 갖고 그 이승에 관련돼 갖고 내가 느끼고 왔던 그 습성 카드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시키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 동영상 판게 되면 눈 감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하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속에 있는 내면 섭성을 꺼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간순하게 뭐 중간적인 거야. 외부심은 자격에 의해서 턱 뽑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다음에 이제 기법을 설명할 때는 처음에 이 카드를 뽑을 때는 마음의 안정을 딱 시켜야 돼 두뇌가 딱 정리가 돼 갖고 여기서 수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도록 이 명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연네오는 있다 없다 대상이 있다 없다의 명제를 우리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있을 경우에는 <웃음>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도 안하는데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의 연애 심리는 지금 어떻을까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연애 심리는 어떨까 이것을 우리는 품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 테스트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연애운 이라도 이 종류가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카드만 직접 뽑고 그러면 안되는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린 카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정리를탁 시키고 카드를 탁뽑게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뽑기 이전에 우리는 이 명제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냥 황당하게 하는 것 같고 이 명제를 설정하면 안 돼요 연예인의 경우는 있다 없다 재물을 할 때는 어떡하 이 재물을 할 때는 어떤 일 지금은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또 양면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대요 그치?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떡하 재물을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거 뻔한 답이잖아 재물 없다 이 말이야 재물이 없는데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고 질문할 거야 없잖아 분명히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서 재물을 얻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재물을 얻을 것인가? 그를현사람면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해야 가지고 만나 기인을 재물은 어떻게 해? 혼자 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인이 필요한 거야. 누구 말 때나 이것이 바로 재물기인이라는 거다. 재물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인 나중에 다 풀겠지만 재물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인이 필요한데 아, 이 재물은 뭐, 상관이 없이, 논다리 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재물을 물을 때는 어떻게? 미, 이거 묻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아니? 없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치? 돈을 많이 보고, 욕심이, 욕구에 의해서 많이 풀고 싶은 사람들은 욕심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물, 기인과, 우리가, 그, 기인, 그, 뭐고, 재물과 기인이 따로따로 나 물건이 하나 오는 거,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결혼의 선택은 어떻게 해? 옛날에 연습국 같이, 그, 뭐고, 냉장고 선지할 때, LG 냉장고 선제할 때,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떡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거잖아. 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사모님이냐 아니면 식모냐 두 중에 한개야 양면성이라 했잖아. 이거 완전히 양면성이야. 모든데. 그래서 심리는 무조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을 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재물을 갖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이 재물운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것이 재물을 상담하는 방법이에요 이 명제가 설정되고 카드를 돌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이 사람을 정자를 딱 시키나 놓고 마음을 안전시키고 이 두뇌를 안전시킨 상태에서 자 나는 재물 기인을 얻기 위해서 재물운을, 기인을 만나서 재물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카드를 초이스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리가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 나는 재물기인이 엊것인지 엊것인지 한번 해봅시다. 짱! 딱 하면 탁! 탐갑잖아요. 그지 그럼 이것이 바로 어떻게? 재물기인이야. 짱! 하는 순간에 재물기인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카드만 돌리다 생각하지 안 돼. 여기는 율동이 필요한 거야 말과 말의 율동과 뭐뭐 율동이 필요한 거야요 그래서 이 다른 타르, 타르 카드 돌릴 때이 복체를 순간순간으로 복체 끄기 어내는 방법이 이게 참 말로 기가 막힌다 네, 이그다 이거뭐 그냥 착한다는 착 착한다 이 말이야. 뭐 그냥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명제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금은 이론을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풀기 위해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이론적인 논리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자, 지금부터 그걸 풀고 자,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웃음> 자,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 거야요 접근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는 일반적인 명제의 논리는 연역법과 기납법 여러분들 책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연역법과 기납법을 하는 방법도 다 거기 들어있어요. 책에 출판될 책 속에 여러분들 이 논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연역법은 어떻게 옛날에 돌아가 자, 우리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 우리 요새 중학교 때안 보여 안 변하 이것도 안 변고 뭐 그냥 넘기 부르는 거지 모르지 자연역법은 어떻게 이유와 원인을 계속 열거를 하고 나중에 답을 얻는 것이고 연유법이다 이 응. 니는 이렇다 니는 이렇고 옷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귀걸이도 이쁘고 머리도 응. 이쁘서 그래서 이쁘다 여기서 연역법이다그 다음에 기납법은 결론을 먼저 짓고 응.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이유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못생겼다. 뭐 왜? 말을 안 들었어 못했다. 댓글을 많이 해서 못했다. 이런 것을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그러면 연예원이에요. 나는, 기납, 그 연예법으로 풀게 되게 되면, 나는, 이게, 연예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손또몇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나는, 애인이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거지 우리 상담의 기법이에요 연육법으로기납법은어떻해 나랑 결혼을 못했다 나는 왜 그럴까 이거다 이것이 우리는 상담 기법이에요 난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 자연육법은 어떻게 나는 선도 몇분 보고 중매쟁이를 몇분 동원하고 이런때 해도 선을 여러 분 수십 분 봐도 내가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카드를 어떻게 돌려야 되겠나. 결론을지게 너는 무엇 뭐 때문에 카드를 안 돌렸기 때문에 아,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것이 우리는 연애운이다. 근데 나는 결혼을 못했다. 나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풀어야 되겠나? 카드 돌리고 그거 겠나 나는 결혼을 못 했다. 카드 사는데 아무리 물어봐라. 아무리 타로 카드 나는 왜 결혼을 못 했을까?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답해 주겠나? 그런데 이거는 천부경 타로 카드만이 답해 줄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자 예를 들게 되면 천복이타의 논리다 그게 이게 이때부터 이 이유와 원인을 풀 때는 우리 논리에서 가지고 있는 게세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타고난 이거는 심리에서도 뽑아내요 진뽑는데 심리에 인간이 타고나는 숙명적인 힘그 다음에 업장의 힘 인생의 진과 빛의 힘세가지유형에 의해서 이것이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과 우리는 풍 그러니까 왜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는 우리 수리법칙으로 어떻게? 수리법칙은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 팔때 우리 타로 카드 갖고 어떻게 돌리 갖고 순별해 모든 것을 풀어낼까? 수리법칙이 몇 번이 적용될까? 여기는 우리는 3, 4, 5, 6, 7, 8, 9가 다 들어가요. 자, 너는 마음은 이래서 안 되고, 행동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런 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당거나운명이 어때서 안 되고, 니는 인연의 풍이 있어서 안 되고, 니는 니가 가지고 있는 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인데 쫓아본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답을,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거야. 일반 상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을 왜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답할까 오늘 니는 결혼 안돼 이렇게 아이가 이 니는 우리는 어떻게 힘에 의해서 안되고 니는 업장에 의해서 안되고 니는 인제 빚이 너무 많아서 안되고 니는 살 가지고 있는 살이 있어 안되고 니는 풍이 들어서 안되고 그래서 니는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맨날 태짜 먹고 맨날 집 집에 와서 그렇게 이제 카드를 뽑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은 상대가 이해를 더 하기 쉽지? 쉽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그한 개, 한 가지만 놓고도 그렇게 쫙 푸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박희영 씨 우리 한번 풀어볼까? 나는 지금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될까 아이가? 나는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웃음> <웃음> 나는 왜 아니 나는 왜이 천부경 이 나이에 천부경 배하러 왔을까 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카드 다 갖고 하마 니는 이런 기운으로서 반대고 니는 이런 어, 어, 인연의 고에 걸려서 안되고 니는 살이 있어서 안되고 니는 풍이 있어서 안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게도 니는 운명은 이렇게 돼서 요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타로 카드 배워갖고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게 답이 아, 똑같으면, 카드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지. 에이, 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웃음> 그러면, 이제, 이제 또, 그걸 해보자. 진로 상담한다. 학생들 진로 상담 많이 하잖아. 나는 무슨 가를 갔으면 좋겠노? 이렇게 놀을 거라,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무슨 가를 갔는데, 어떻게 할까, 냐거 니가 하나 놓고, 니 기계가 가라, 니네 전기가 가라, 뭐, 까가 무슨 까 있는지도 모르고, 옛날까지 시집을 하다 보게 되면 그 까는 하나도 없고, 통합대었고 이거 없어지었고, 뭐, 이런다, 이 말이야.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항상 상담할 때는, 연초가 되면, 연초가 되게 되면, 종로서적이라, 종로학원이라든지, 대성학원에 가갖고 전국 대학교 그거 성적순 그거 한개쫙편안하고 해라. 나는 무슨 까가 있는지, 점,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상담하니까 나무가 붙어있었고, 목수대로 목 가라. 불이 있었서 불대로 가라. 막 시커먼 게 있어갖고, 뭐, 니는 그석탁캐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진로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 3, 4, 5, 6, 7, 8, 9.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 다시, 3, 4, 5, 6, 7, 8, 9. 진로 상담하러 오도 3, 4, 5, 6, 7, 8, 9. 연애 상담하러 오도 3, 4, 5, 6, 7, 8, 9. 궁합 상담하러 오도 3, 4, 5, 6, 7, 8, 9. 전부 다 3, 4, 5, 6, 7, 8, 9야. 아니, 그러면 카드를 어떻게 돌려야 되나? 순번이 다를 뿐이지. 석장, 넉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을 초이스하게 만드는 거야. 네. 개수대로. 이것을 우리는 적절, 유효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이 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연협법 이것이 우리는 필수적인 과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내 적성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로 재물 상담하는데 당신은 재물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이 답하러 온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당신은 재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떤 길을 선택해 갖고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기운을 이용해 갖고 어떤 인연을 만나 갖고 어떤 분야로 진출해 갖고 언제쯤 이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렇게 된다. 10년, 그래서 당신은 수리 사주로 풀었을 때 345789랑 응. 심리로 카드로 볼때 345789가 응. 다르게 나오면 아, 다르게 나오도 관계없지. 이사람의 심리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내면 심리는 타고난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수리 사주에서 답하는 그 논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형태는 비슷해도. 형태는 비슷해도 조금 다르다는 거다. 이거는 심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르다 했잖아요 그제? 자 나는 명예를 어디야 돈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카드로서는 어떻게 돈 따라가고 싶다고 논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돈을 따라가야 되겠나 명예를 얻어야 되겠나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돈을 쫓아가지만은 돈을 쫓아가서는 그 사람은 돈을 돌수 없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명예를 얻어야만이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적절하게. 아 적절하게 가 있고 그 놀이다 내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지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상담은 엄매나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자 그러면 연육법은 어떻게 하세요 자 니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머리도 이쁘고 이래서 이쁘다 그래서 결론이 이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쁜데 응, 왜 이쁠까 이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화장기술도 배우고 화장품도 많이 사고 옷도 이쁘게 갖고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쁘다 이렇게 <웃음> 그러면 뭐가 또 필요했을까 엄마 엄마 호주문에서 돈을 많이 훑어고 병원에 많이 갖다 줘서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연령법이에요자 연중법. 기납법은 어떻게 결론은 뭔저지게대 나는 왜 이쁘지야 될까? 나는 이쁘게 할라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쁘게 할락하면 어떻게? 몸매를 이쁘게 갖고야 되니까 어떻게?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길이도 좀 길어야 되니까 참 양쪽에 사람이 자꾸 막 당겨 매일 당기기도 하고 화장품도 이쁘게 하고 바르고 어? 미장원에도 자주 가고 그래야만이 이뻐진다. 이렇게 될까 이거? 그러면 그거 하락하면 나중에 어떻게 당신이는 결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이지 그러면 돈은 어디서 놓을까 내가 벌든지 부모인데 얻었어야 되는 거잖아. 뭐 결혼해서 남편이 얻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지? 어. 어, 결혼할 때는 사모님인데, 그런, 그거는,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렇게. 나는, 나는 왜 그랬을까? 그지? 처음에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잖아이 사람은 어떻게 간단하게 망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다. 사모님이 식무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쫄딱 망했다는 소리야, 이거. 그렇게 조금 먼저 망해봐야 되는데 그안 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완전히 막아보면 이제 못 일어나잖아 완전히 막아보면 못일어난데자 그리고 이것이 이거는 결론이 먼저고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먼저다 그지? 그래도 혼합보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 여기로 갔다 저로 갔다 복잡한 거야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논리를 풀 때는 이것은 인연이 엮여져 있을 때 푸는 거야. 부부가 연계되어 있다. 친구가 연계되어 있다. 동업자가 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왔다 갔다 해야 돼. 나는 싫다. 이렇게 해그 사람이 싫다. 왜 싫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람인 데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다. 그래서 따라다니는데, 니는 왜 싫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혼합법이에요. 나는 기납법으로 접근했으면 상대는 나는 데는 어떻게 연주법으로 접근해 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혼합법이에요. 이런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경 타로 카드에만 있는 혼합법이에요. 너 얼굴은 예쁜데 마음은 고약하다. 이는 어떻게 이렇게. 되십니까? 얼굴은 예쁜데 마음은, 마음은 고약하다. 나 나쁘다. 그건 기납법이 들어가겠네. 마음은 이쁜데, 그거는 결론이 두 개니까 거에요? 안 되지. <웃음> 두개 다를, 하나, 혼합법은 아니다, 그거는. 혼합법은 사람, 인연이 따로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은 이쁘고, 한 사람은 고약하다. 그런데 왜 친구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리드지 아... <웃음> 혼합법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성질이 완전 다른데왜 저렇게 친한 친구가 됐을까? 이렇게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수리법칙은 어떻게? 아예 계속 얼풀하니까 3, 4, 5, 6, 7, 8, 9 그렇게 인연법을 풀때 우리는 3, 4, 5, 6, 7, 8, 9로 푸는 거예요. 궁합을 볼 때도 3, 4, 5, 6, 7, 8, 9 재물은 또 3, 4, 5, 6, 7, 8, 9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도 3, 4, 5, 6, 7, 8, 9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부자가 되는 운명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과 내가 하고자서 하는 심리적인 타르 카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유효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강좌는 못하겠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사면서한 단계 올라갈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것이 돈이 부자가 아니에요 자, 마음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고 돈의 부자도 있고 어?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면 네명의대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명, 장수, 건강 두 번째는 어떻게 명예 천인 대왕이 명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군 네 번째는 덕망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어나가는 부자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억현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는 재경에 보게 되면 천명대왕의 수명, 건강 수명, 천인대왕의 뭐야 명예. 그 다음에 우리는 천복대왕의 복운. 그 다음에 우리는 천덕대왕의 덕망이다, 덕망. 등망. 그러면 이 인간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게 근본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부자가 될, 나에게 맞는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부자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면 누구다. 그래서 부자, 부자는 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기려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30분, 30분. 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르고 다시 시작합니다.